썸네일 각이다 이거 찰칵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블랙타이거 새우를 듬뿍 넣어서 새우탕면을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삼양라면에 소세지를 잔뜩 넣어서 해봤잖아요 근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먹으면 또 뭐가 맛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새우탕 인거지 일단은 새우탕을 오리지널맛을 하나 먹고 새우를 끓인 물로 컵라면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우 죽어있는 걸로 샀습니다 마트에서 이렇게 딱이 상태로 냉동 있는 걸로 사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국자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들어서 부을 거거든요 쏟을 거 같잖아요 그래서 싱크대에서 엄청 연습을 많이 했는데 떨리네 어 이게 뭐라고 떨리지? 와..냄새 장난아니다 아, 너 잠깐 조용히 해봐 근데 원래 이렇게 작았나? 이렇게 접시가 작은 느낌이지? 와.. 아 새우탕면 이렇게 맛있었나? 조만한 새우를 찾아보자 진짜 조만한데 보입니까? 새우? 음... 아! 새우는 아주 깨끗하게 손질을 했습니다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새우향이 엄청나네 좋아 이렇게 까고 아고 손으로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와, 어, 이번 거좀잘 까졌다. 자, 전 나름 잘 까졌어. 닭가스. 잘못 까스. 자, 새우 듬뿍. 와우! 오, 대박. 응. 엄청 맛있어요 <웃음> 우와 야 이거 괜찮다 기다려봐 아. 아 어, 근데 별로 안 짜요. 응. 아까는 이렇게 건조 새우 같은 맛, 새우탕 맛이 딱 났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뭔가 향이 이렇게 확 퍼지는 느낌, 새우 향이 이렇게 몇 마리요?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타는까 아, 잠깐, 열 하나, 열네. 먹고 싶어요? <웃음> 지금 마트는 문 열었을 걸 새우 팔고 있을 걸요. 카메라 안떨어지게 조심해야된다 와 그래 이러, 이렇게 와와와 와. 음. 와. 아니 면을 먹는데 그냥 새우같아 면이 아니 근데 이거 삶아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 진짜 컵라면이라서 뭔가 되게 얇고 잘 끊어질 줄 아는데 아니 엄청 쫄깃쫄깃해지는데요 꼬들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컵라면 끓여드세요 뭐 예술인데 뭐. 와 껍질 채로 그냥 앙 음. 아. 그런 게 아니요. 엄청 깃게깃게 맑은 국물. 그냥 새우탕면 국물이거든요. 14마리를 넣고 끓인 국물. 이 색깔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와, 이거 뭐야. 국물이 달아, 달콤해 국물이 달아 와 이게 새우가 진짜 제대로 우러났구나 음, 오이좀 숙지하고 있다 뭔가 배부르다. 와앙. 아 그릇들고 국물 먹고 싶은데 너무 배불러서 못먹겠습니 다와 끝! 너무 잘 먹었어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빠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영원히 잘거예요 아빠 제가 네? 끊을게요 네